자 오늘은 꿀잼 마화 리액션 자,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영상 콘스턴트 <목소리> 핑거님의 반반의 유치원 꿀잼열차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뽀뽀 are you doing this? 반반 그 Please. 유치원에 잡혀온 아이들인가요? 이건 딱 봐도 반반 같은데 어? Oh, no. oh. 더... no. 뭐야 아이들을 전부 그 밤한 <웃음> 괴물들로 만든 거였어. <웃음> 아, 아이들을 공포스럽게 만드는 게 음, 목표. <웃음> 나 어떻게?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을 놀래키라는 거야? 나안 돼. <웃음> 빨리 해. 음. <웃음> 오! <숨> à, 알겠어. <웃음> 자 간다. may I p a i n 아니 원했던 반응이 아닌데. <웃음> 자 다음은 점보드 씨예요. Ah, I really don't want to s c a r e them. Well, if you don't, you won't survive, right? All oh, right. Okay. 어떻게 생존을 위해서 애들을 아. That was funny. <웃음> 제가 게임에서 봤었던 그 정보 조시의 huh? 버스가 아닌데요. Like <웃음> <트래비. 웃음> 아님도 안 되지, 안 되지, 안 되지. 빼, oh, <웃음> <웃음> 아, 그래. 이들이 죽었으면 됐다, 남. <웃음> 자 다음은 캡틴피드스. 음. 아이 지켜보고 있어 빨리 해. 어. 야, 신경 일도 안 쓰는데? 아 너랑 너 그려 봤어. 진짜. 아니 왜 이렇게? 원래는 어? 무섭게 만든 게목표였는데왜 이렇게 화목하게 된 거야 어쩔 수 없다 내가 직접 괴물이 되지 반반의 탄생? 가자! 아노 yeah. <웃음> 어? 야 이번엔 빨간 애다 새로운 애네? 어? h 제안 do you m e a 반 You guys are really mean to me. I feel so 우 o 가 너를 위해 k who's here. 오 o o k who's here. l o o s o o k l s e o h l w h e o o o r e o e 저는 이제 반반 유치원이 아니라 이게 뭐랄까 이제 반반의 가족들이 돼버렸네요 뭔가 오, 반반 리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요? 반반 리나를 그리워하는 반반 오이. Hey, <웃음> 자 복수를 하라고 오 컬러 리무버 색깔 제거기에요 어 죽어버린 반반 리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 색깔들을 뽑으려는 건가 봐 Flowers Yay! for you s 안녕! <웃음> 아, 쭈욱! No. 빨아드립니다안 아, 됐네, 아, 초록색! 아, 위험해요, 친구들. 이 스팅어플립님의 말을 듣도록 하세요. <웃음> 그래요? 아, 주황색 좋겠구만! 주? 어, 잠깐만!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. 난 누구지? 자, 어때? 어어떻게어 <웃음> 어떡해, 난 그냥 바로 회색 치킨이 해버렸어 어어어. Oh, oh. oh, oh. oh. 어. Oh. 위험해, It's 지금. 친구들 색깔이 전부 다 뺏기고 있어. No <웃음> 사실상 지금 색깔들 뺏겨가지고 사망 선고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, 나머지 친구들. <웃음> 어? 어? 어? 어? 어? 자, 색깔들을 uh. 해서 uh. 이제 반반이한테 uh. 놀라웠는데, 멈춰! Uh. 멈춰! Uh. 이 자식들! 감히 uh. 여기가 어디라고! Uh. 들어가! Uh. 어? 유거가 잔뜩 나왔네. <웃음> 진영이 친구. 어? 뭐야, 함정이었어? Uh. 자, uh. 나머지 색깔도 싹다 뽑아주마. 쭈 n o easy. Oh boy. 좋아 완벽했다. 반만 리나를 살려라. 어? 뭐야? 어, 아니, 이거 왜안 돼? 너이짜식날 속였어, 겠 레드. 어? What will pay for 어, c t v 를 보니까 와. 지금 마스코트들이 제 역할을 못 하니까 유치원이 그냥 헬파티가 돼 버렸어요. 오케이, 자, 기다려 봐. 엄마 말나 결국 살리지 못하는 거야. 올라아 이게 생각했어? 뭐유가바 t 거기 키까지? 어, 저기 반발린다 살리는 법이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인가 봐. 오케이. 음내 반쪽을 위해서. 필자 오, 자, 안에는 뭐가 들어 있나? 2법 e 어, 오이 오, 백설공주 이야기구나. 그래서, 왕자의 키스를 통해 다시 살아나가지고, 행복했다. 그런 스토리. 음. 안녕. 음. 키스라니. 자, 그 사이에, 빨리, 색깔들을 다시 돌려놔야 돼. 쭉, 쭉, 쭉. 오, 살아난다. Yes. 예. 어 반반 넣어주자. 어, 아 오케이. 과연 아, oh, 아, 그래 입냄새 제거기도 한번 써주고 어 입술도 촉촉하게 나의 키스를 받아라. 아. <웃음> 어 키스가 특효약이긴 하네요. 네 왕자의 키스는 아니지만. 어어! 살아났다! 주가, 주가, 예이! 주가, 주가. 오. 어머나? 오케이 이렇게 했어 해피! 자 다음은 어어! 오피럴버드 그 마지막 그 떨어지기 신이군요 흘리는 no okay, uh, uh, I... right. oh. 아, 걸 선택했군요 me. 아니야! 어림없지! 일로와! 나랑 같이 가지, 가지. 어? 아니 플라위는 왜자 실험이들 지금 레인보우 oh, 프렌즈들 프렌즈들의 <웃음> 세상으로 와버렸어요 <웃음> <웃음> 오치킨인데아 치킨 어딨어 치킨 오맛있는 프라이드 닥터리 황금 올리브 이건 못 참아 아, 야무지게 먹어 야지. 아, 아. 빨리 돼 네, 한입에 꿀꺽 오피라 건들지마 no,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oh, 뭐, 내 친구라고 빨리 도망쳐 uh, 어? 전보조씨는 uh, 또 여기 또 어디야 어? <웃음> 그림과 초록이 만났다 어라? 오, so 너도 초록색이네 너도? <웃음> 야 근데 야, 야 그린아 너 원래 안 보이는 거 아니었니? <웃음> 자 반반의 모터. 어? 최고의 초록 괴물. 이건 be? 나지 당연히. 어야 남자 알아. 덩치부터가 너 피지컬에서 나정보조시에게 따라올 Master. 수 없다고. 오케이 캐드야. 아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, 어, <웃음> 나와라! 나의 황홀 닭다리. 로아! 자! e y 보든가. 오! 치킨 배틀 온. 아, 보라색있네 야, 찐 퍼플은 나다 이 아야. What 왜 때려? 하미. Uh, really <웃음> really huh? 야, 이 자식. 내 me. 친구 괴롭혀. 어디 누가 우리? 아, 이건 뭐 레드와 반반의 계략이었구만. 어. 치킨 포션? 어? 치킨 포션? 어 미안하다 내가 오해했어 다 아, 이놈들이 지었구만 한반 레드 이리 와! 자 치킨 온 이번엔 너구나 궁극의 프라이드 닥다를 돌격! 아 아, 나름 발로 뻥빵 찾으세요. 빵! 들어와 새로운 축구공이다!